지금 얼굴이... 안녕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어, 제가 이제 중년 이후가 되다 보니까 어, 옆구리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투브살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저를 딱 여름에 딱 보더니 허! 엄마 안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가슴이 쾅 하고 무너졌어요 <웃음> 저희 딸은 잔소리를 하는데 아들이 그 소리 딱 한마디 한 소리에 제가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어, 친구가 추천해 준 녹차가 들어간 이제 그 다이어트 약 그러니까 지방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개월 정도 복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노력을 안 했어요 그 약이 그 건강기능식품만 먹으면 그냥 저절로 저절로 뱃살이 빠지는지 알고 약에만 의존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친구가 추천해줘서 이제 제가 분홍이 플러스하고 초록이 플러스를 제가 이제 먹게 되었어요. 지금 먹은 지 3주가 되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먹으면서 제가 결심을 참했어요. 요번에는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자. 출퇴근 시에 어, 운동도 제가 이제 빠른 음악 들으면서 걷기를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요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걸었고요 집에서도 항상 제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3주가 되어서 자신 있게 어, 친구들한테 이걸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홍이 플러스는 이제 기초대사량을 높게 해줘서 그 초록이 플러스는 체내에 쌓이는 지방 같은 거를 또 약간 분해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밖에 전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하루에 두 번씩 꼭꼭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뱃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맨날 더부룩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걸레질 할때 배가 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배가 이제 블룩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좀 없어지고 화장실 자주 가고 그 다음에 제가 피부톤이 조금 밝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왔는데 엄마 예뻐졌다고 그러면 주, 야,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분홍이하고 초록이 효과를 조금 본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인바디 검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로 계속 체지방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 몸무게는 한 1kg 정도 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몸무게 빼는 것보다 내장비만을 빼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내장비만이 레벨이 점점 조금 더 있으면 정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밖에 안 됐지만 어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권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복부지방이 내장지방이 좀 많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제가 요 건강식품을 한번 제가 이제 복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제 먹는 거랑 뭐 이런 건강식품하고 같이 해서 제가 한번 복부지방을 빼보려고 해요 요 초록이 플러스는 하루에 두번 한 정씩 먹는 거고요. 요 분홍이 플러스는 하루에 세번한번 먹을 때마다 이제 하나씩 먹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고요. 요 분홍이 플러스는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씩 이렇게 먹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초롱이, 분홍이 먹은 지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도 몸무게가 조금 빠졌어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을 잘못 가는데 하루에 두 번은 가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배가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홍이 초록이 먹으면서 제가 하루에 이렇게 어, 왕복 40분, 20분씩 빠른 걸음으로 제가 이제 싸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매일 걷고 있어요. 이렇게 낮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 비타민 D도 생성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이고 일단 일단 먹기 시작했으니까 어, 제가 다른 영양제하고 같이 제가 영양제 한세개 정도 먹거든요 그거랑 같이 꾸준히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장비만 있으면 어 약간 내장비만이 있으면 성희빵도 유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 목표는 내장비만을 건강 정상치로 올려놓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건강관리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먹뿌리엄마였습니다.